콩곰을, 이거, 저기, 서리때 콩곰을 만들라고요, 걷고 있어요. 깨끗이 쳐가지고 이거를, 껍질을 다 벗겨야 돼. 이 서리, 이게 파란 건설리텐데 이게 노란 거다고 섞였네요. 이거 갈때 소금랑 좀 쳐야 되는데, 내가 또 깜빡했어요, 이거. 소금 지금 좀 쳐놓고, 자일로스 설탕. 가를때 해야되는데 그래야지 설탕하고 이렇게 싹 갈리는데 가를때 넣으세요 소금나 설탕은 이제 안성했어 요 이거는 팥을요 이게 빨리 삶으려고 하루종일 내가 담궈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담궈서 삶으면 금방 물르더라고나다익었다 익을 정도로 익었으면은 이걸 좀 따라보고 바닥에 이게 물 조금만 있을 정도로 남기고 다따라부려야 돼요 그래야 뜸들이듯이 밥 뜸들이듯이 약한 불로 은근하게 약 불로 이렇게요 보슬보슬하게 이렇게 바닥에 물기 하나도 없이 보슬보슬하게 이렇게 삶아야 돼요 이게 삶는 과정에서 좀덜 삶아졌다 싶으면 물 조금 더 붓고 이렇게 뜸을 푹 들여주면 이렇게 이렇게 보슬보슬하게 돼요 소금을 좀 넣고 이거는 앙꼬가 달아야 되니까 이제 설탕은 조절해서 넣으세요 본인들 입맛에 딱 맞춰서 벗게이방만이로좀 갈아 줄 거야 딱 됐다 맛있네 이제 앙꼬는 이렇게 안생이 대놓고요 그래서 물 끓고 소금을 좀 넣고 쏙 색깔을 파랗게 이쁘게 하려고 소다를 조금만 넣을 거예요 소다 내가 쑥을 많이 뜯어왔네 쑥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쑥이 너무 물러져 버려 조금만 색 이쁘게 조금만 내면 물컹하다 싶으면 꺼내면 돼요 그러면 잘 갈려 200ml 계란컵을 4개 이렇게 한 5시간 이상 불려 놨어요 그래서 물을 쪽 빼고 이제 일단 좀갈 거예요 두번 갈아야 돼 너무 많아 한번 가면 찜통 올리고, 이게 갈아서 찌면은, 빨 때, 이따가 빨 때, 편하니까, 갈아서. 그래야지 쌀알게이 없이 잘 갈아지니까. 이렇게 찌면 됩니다. 짠! 다 익었어요. 이거, 이거는. 근데 이거는 이제, 쑥하고 섞어서 찔때는 이게 잘 익는데 가루만 찌면은 여기 중간에 한 번씩 젖어 줘야 돼 김이 골고루 들어가라고 그래야지 잘 익어 잘 섞어지라고 이따 찔때 이게 완전 전통 전통 방식 옛날에 시골에서 실에다가 쌀 쪄갖고 이렇게 딱 위에다가 올려놨다가 같이 찌거든 조금만 뜸들어갖고아 이제 그만 찔 거예요 옛날에, 그, 시골에서 떡 하려면, 이제, 이렇게 딱, 쌀 쪄갖고, 물에다 이렇게 소금을 좀 타가지고, 여기다가 떡메를 적셔가면서 찌잖아요? 물에다가, 이거, 절국갱이를 이렇게 묻혀가면서 이렇게 찌면 돼. 근데 우리는, 여기서 소금만 조금 넣고, 도깨방만 위로 갈아볼 거니까. 한손 하면서 계속 돌리면 안 되니까,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줘가면서 돌려야 돼. 자, 이렇게 찼습니다 와, 아, 엄청 철제 이게 쌀을 갈아갖고 해서 쌀 알갱이는 하나도 없어요. 그래도 이걸 미리 딱 만들어놔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안 고를 하나 딱 넣어 이렇게 싸는 거야 이렇게 나도 이제 손에 고물 묻으니까 빨라지 음. 맛있지? 이거는 엿안 찍어도 맛있어 아내가목 밀키지도 않아 아내가 안고 있어갖고 이게 만들기 힘들어서 그러지 이게 더 맛있어 야 기계로 기계를 하는 거를 손으로 하려니까 어? 이게 기계를 하면 기계는 딱딱 싸져서 나오잖아 안고가 보통 아으로 먹으면 안돼 응? 내가 이렇게 정성을 했는데 이게 힘든 떡이네 응? 힘든 떡이야 이 뱃살 좀 꼬락꼬락하네 나? <웃음> 음... <웃음> 지금 어? 떡 먹어서 그런가? 떡 하나 먹었더니 <웃음> <웃음> 이거요, 그세 가지, 고물, 고물 세 가지, 콩고물, 이거는 흑임자 이거는 그 서리태 콩, 응, 고물, 응, 이렇게 세 가지 안고, 찜, 저기, 뭐야, 찰떡을 했어라. <웃음> 겁나 힘들어, 이거 할라니까. <웃음> 감사합니다. 오늘 또 행복하세요. <웃음>